네! 이제 배틀트립 어 이제 상대 팀과 이제 영상 모니터를 하러 왔는데 대결을 하러 이제 스튜디오 역할을 하러 왔는데 어대일거 같아? 음... 일단 그 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, 우리 팀은 약간 좀 액티비티하게 좀 뭔가 그 청춘을 다 열정을 불사지르면서 뭔가 놀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 그 판정단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길 것 같아. 서류 해야지 서류. 서륙. 당연야지 우리들 분명해를 걸고. 오케이. 근데 약간 진짜 우리 여행은 호불호 확실히 갈릴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보시고 아나 친구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그렇지, 것 같고 그렇지. 아 저기 좀 힘들 힘들겠다.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게 아니라 놀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옷도 갈아입고. 이제 준비해가지고 스튜디오 녹화 하러 가야 하니까 음. 여러분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. 꼭 이거 돌아오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여러분 됐겠다. 승리했습니다 저희 이제 퇴근하는 길인데 저희가 네. 아, 진짜 <웃음> 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그 청춘의 즐거움에 대해서 여행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출근했을 때막 네.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 이제 팔라우 팀이죠 어. 팔라우팀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맞아 너무 부러웠어 뭐 그러니까 서로 럭셔리하고 브리즈. 서로 여행 같이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 혹시나 지금은어쩌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겨가지고 근데 뭔가 저도 되게 막 그렇게 막 그런 인정했을 것 같아요. 뭔가 맞아. 되게 너무힘무부드고 어. 그래서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 yeah. 네. 많은 분들도 많은 좋은 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맞아. 떠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추억을 쌓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